가의 문인니 반드시 가의 엄이 지키고 이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카보이 움직이지 말지어다. 이 말이라는 게 잘해서 천냥 빚도 갚지만은 말 잘못해 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만이라도 말하지 않고 지낸 분이 과연 몇이냐 또그 말도 좋은 말 같으면 모르지만 앉으면 나무쇼 또 쓸데없는 얘기 그리고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말할 때부터 어? 지금의 일이까지 말하지 않고 하루만이라도 보낸 사람 어디 한번 더 한번 나는 하루에 말한 번도 안 하고 지내 봤다. 음, 거의 없을 정도요. 또 말이 눈으로 말하는 말이 있고, 입으로 말하는 말이 있고, 또 몸으로 말하는 말이 있고, 생각으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 말만 안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갖각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무슨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로 내가 무엇인가,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뭐냐? 스스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뭐가 나고, 여, 그 사이도 못여져서 전화한다. 그죠? 어, 그, 그못 참아가, 집에 무슨 일이 없을까? 그건 집 걱정한 건참 어진 어머니지 그러나 거의 다 쓸데없는 걱정이거든 안 집어 쓸데없는 걱정 그래 적어도 이 순간만은 다 놓아버려 걱정뻗다리근심뻗다리싹 놔버리고 오늘 이 하루 만이라도 내가 한번 무엇인가 한번 보자 그다음 의성에 계시는 할머니라는데 80이 넘었는데 마음 딸을 봤다 한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마음 딸을 그것도 네번 다섯 번 봤다는 거예요 그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뭐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뭐마음딸를 봤다니 얼마나 반갑겠어 그마음들이 어떻게 생긴가 한번 물어보라 하려다가 이 법회 때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다 듣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가는기가 좀 먹어가지고 오늘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데 보통 보살은 아니야요 80이 넘었는데도 아주 깨끗해 그리고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그냥 찬찬 줄도 모르고 너더 시간은 시간 간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비몽사몽 간에라도 해를 보게 되면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저 달을 보게 되면 은 공부한 사람이 달을 보면 은 3년 안에 깨쳐 젊은 사람이 보면 은얼라 남지만은 그러니까 똑같은 달이고 해지만은 달라. 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함에 따라 다른 단 말이에요. 에? 80 넘, 이제 좀 넘었는데도 아 어, 그렇게 정신이 살아있더라고 정신이 그런데 백지 영감형보다가 그냥 딱걸려버렸대 그냥 백지 옆에 사람 친구가 얘기하다가 자기 동달 아서그자 영감형보다는 그게 막 그냥 걸린거예요 왜냐면 하 하얀 백지에는 점 하나만 딱 찍어버리면 확 드러나버려요 까만 데는 찍어봐야 까만 거안 드러나지만 우리 마음이 순수할 때한 생각 일으켜버리면 잘못돼버려 그럴때록 조심하는게라 오늘은 참 사람이 많이 오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또 했던 것도 해 혹시 했던 얘기를 하더라도 들었다는 생각까지만 안 됩니다 처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나 왜 그러냐 산천을 매일 보지만은 내 공부에 따라 달라져 똑같은 말을 또 해도 교수님뭐 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되면그 사람 공부가 안된 소리요 매일 먹는 밥이지만은 내 기분에 따라 달라져 저번에 내이 법상에 와서 가만 앉아서 내가 법문하러 무수하게 다니고 또 여기 와서 법회를 한 8년 동안 하면서도 입으로 말하는법도 없었는데 저번에는 잠깐 앉았다 내려갔는데 거기 보는 사람말이 다를게요 어떤 사람은 실로 발지만 사람은 그게 참 무언의 설법을 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선임이 어디 불편한 거 아닌가 아프기는 내가 어디 아파? 뭐 아프기 실제 아픈 데는 없는데 감, 그건 아픈 게 아니거든 사실 뭐더아프것또 법문하면 뭐몇 시간도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거든 하도 많이 했으니 이번에는 좀말안 하고 좀 내려가 보자 지금 내려왔는데 아주 시원해 참 좋더라 하는 분도 있어 그 소리 들으네좀 반가워 뭐 공부가 좀되는가 보다 싶은데 뭐 내가 아파서 내려갔다 했 되겠냐 거라 내 공부에 따라 달라진니다 말이야 이 세상을 볼때 괴로운 것 아니라 내가 괴로운면다 괴롭게 보여 세상이 즐거운 거 아니라 내가 즐거우면 다 즐겁게 보이지 않더냐 그라 응? 나날이 달라져가 그럼 여기 와서 실로 좀 생각을 비우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응? 그래 좀 말해봐서 말이라도 좀 안해보고 좀 잘잠도 안자보고 한번 고행을 해보자 그라 그래야 남이 지도자지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좀 내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하면 존경함이 성인 것 같고 어려운능이 행하면 부처님이여 바로 어 우리 스님들이 왜 여러분한테 고개가 숙여지냐 우리는 매같이 공부해도 어려운데 세상살이 다 털어버리고 홀몸으로 공부해도 어려운데 에? 처자식 두고 남편 두고 큰 온갖 먹살라 하다가 이먼 데서 차 타고 와서 정진하니 그게 얼마나 장하냐 그라 근데 여기 와서 뭐또 앉아서 옆에 쓸데없는 얘기하고, 여기 이 순간만이라도, 오늘 법회할 때될수 있는 말을 좀안 해봐. 말하면 본인도 손해고, 옆에 사람도 손해니까. 근데, 저, 꿈 해몽 예 얘기를 내가 또한 자리 해야 되겠어. 이거 하도 내가 좋은 말이라 싶어서 내가 한단 말이야. 엊그제도 내 법원에 가서도 했던 얘기인데, 우리 저, 거기에 있던 그 거사님이 참 나한테 좋은 말씀을 해그 원장님이 그 의사인데 그법회또 왔어 늘법 뭐 많이 아시는 기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은 날 그래도 법원에 가서 법문 한다고 하니까 날 용기 주려고 오셨겠지만은 에? 그 사람들이 그나날 그 같은 초청해가지고 뭐 하는데 오시면서 그런 얘기야 내가 이 3년을 절에 를삼선을 했는데 굳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 삼덕이 열버집니다 이래더라고 삼덕이 뭐냐 탐진치거든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것이 열버진다는 거요 예 어? 다시 말해서 벼슬 높은 게 별게 아니고 돈 많은 것이 그렇게 안 부럽다는 거야 어? 하기야의사된 것만 해도 영광인데도 거기도 무슨 욕심이 는뭐 이게 사실은 어? 의사 중에 의사가 부처님이야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도 또뭘 나를 듣고 싶다고 그냥 막 계신 거볼때 진짜 참무 뭐 맛을 알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에? 저렇게 나이가 잡수고 이렇게 많이 아신 분도 도 닦으려고 보니 한편은 내가 고개가 숙여져 보통만 하면 어려운 게 그런데 아주 전생부터 가만히 생각해 스님이더라고 태목꽃부터 스님이라 조그마한 동자 스님을 보고 태어났다거든? 그러니 천상 스님이 아니고야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보면 깊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유혹에도 안 넘어가고, 어? 넘어가버렸어도 뭐 괜찮지만은, 그래도 이 불교계에 바로 들어오기가 더 어렵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 믿음분도 오늘 여기 여러 분 오셨지만은,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면 더 잘해요. 우리 실집 기독교 믿는 분의 10분의 1도 신심 없어. 그 기독교적인 믿음에다 불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참선 한 달에 한번 법회, 이 콩나물 실같이 좁게 앉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때 얼마나 부럽겠어. 오늘 사실 영상회해보에서 여기 뭐 비디오 찍으러 온다 하더니 아직 안 왔구만. 조개사서내 법문했더니 그 앞뒤에 뭐좀 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 니나그할건뭐 있냐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직 안 오셨죠? 왔어, 안 왔는 놈만이래 오후에 뭐, 어, 어떻게 하면 오냐고 물었을 텐데. 이럴 때 한번 그은사하찍어 나는 시원찮지만 여러분 보면 그은사하게 보일 텐데.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중생은 귀로도 포기하지만 누르러도 포기하거든. 뭐좀 보여야 믿어 보아야. 그그 내가 상을 낼라한건 아니거든. 상 내봤자지. 그러나 상을 내기 위해서 상을 낸게 아니라, 이 중생은 상을 내놓고는 하나도 또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들어내봤자. 벌써 그때부터 공격 대상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면은 그... 이 교회 나쁜 점을 보니까 신심 떨어지고 막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가진다 지만이 참사람 보 법은 또환희시안 나겠어?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용기를 갖고 나쁜 점을 보면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그내 스승 아닌가? 우리는 경험 속에서 잘못도 하고 그런 가운데 반성하고 그리 우리, 우리 공부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주는 그런 큰 대자 대비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가나를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꿈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이대로 꿈이기 때문에 내가 꿈 얘기한 거예요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도인이라 사실은 그 당시에는 꿈 해몽사라 하지 도인이라 가네 예? 꿈쟁이라 가지 그런데 하독 해몽을 잘해서 그 소리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 임금님이 이제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 그 대궐의 기와장이 비둘기가 돼서 내려가는 이 무슨 증정고? 폐하원을 궁궐 안에 사람이 죽겠습니다. 응? 저놈 당장 가다라 가다 버렸어. 꿈도 안 꿨는데 세상 꿈 해몽 할수 없는 거 아니야? 어, 저놈이한 무슨 뭐 사기꾼이지 내가 꿈도 안 꿨는데 저놈 사람이 죽겠다 하니 저놈 혹세 몸이란 놈 아이가 당장 가다 버렸어. 어, 얼마 안 돼서 그꿈 해몽대로 사람이 죽어. 어 낮에쯤 되니까 공녀들이 싸우다가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 이상하다. 그거 불렀어. 내가 꿈을 안 꾸고 네가 하도 꿈 해몽 잘한다고 해서 내가 버릇 꽂혀주려고 사실은 내가 거짓말 꿈에서 했는데 너 말대로 사람이 죽였으니 그 무슨 징조냐 대야. 밤에 잠잘 때 꿈만 꿈이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킨 이대로 꿈이다 하는 겁니다. 어? 우리 깊이 대색이고 대색해도 아주 깊은 말이야. 어? 한 생각 일으킨 이대로 꿈이여 여러분이 한 생각 이렇게 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거기서 한번 가자. 그 생각 때문에 온 거라. 그거좀 비중이 크니까. 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딴 생각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려 여기 오고 싶은데 에? 그 주인이 여를안 오니 좀 주인 좀, 좀 전화 좀. 나는 가고 싶은데 지금 허락을 안 하니 해주시고 전화를 했더니 다음 달에 온다는 거예요. 다음 달. 직접 만나서 하니까 온다 해놓고는 그것이 뭐가 그 액기운지. 에? 뭐가 그래 아까운가 몰라 그그 그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 그란 자기 찾는 일보다 고래저래하다한 생각 까불 그러다가 뭐또병 들어 못 온다 뭔 일이 있어 못 온다 뭐 핑계도 많다 핑계 그거는 실제 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이한번와두번와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참석하면 그게 큰 힘이 돼 여기서 무슨 법문 듣는 것보다. 그 멀리서 서 왔을 때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바로 그 부처님 곁으로 가까워진다 더라 지금 이 순간에 앉아서 화토 친거다고이 순간에 앉아서 누구 형본가다고 엄청난 차이가 나 엄청난 차이 춤친 것보다 는 낫고 우선 기분은 결론은 몰라도 그리고 여기 와서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돌이켜 봤을 때 이대로 부처님 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오늘 귀로 들은 것보다는 실로 이 이 고행하러 오셨으니까, 예? 예. 방마디 좀 와서 좀, 들어놓지 말고, 허리 쪽피고 생각을 좀 가다듬고, 이 건강자, 엄지손가락을 딱 쥐고, 이를 악물고, 떡 버텨있으면, 온몸에 땀이 훅훅 떨어질 거예요, 좀. 그렇게라도 해서, 정신을 통일시키라 그라 그래도 도대체, 그때는 이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그거 이 없어지면, 그 다음 망상이 생긴다, 그죠? 집에는 무슨 날인가, 지난 어제는 뭐 됐든가, 타급생대로 익혔던 업식이 막 떠올라 왜냐하면 에, 무, 여러분 바닥 강가에 가보라고 잔잔할 때는 큰그 물체가 다 얼굴까지 다 보이지만 하늘에 구름까지 다 보여 물을 출렁게 놓으면 안 보입니다 분명코 빛치지만안 보이듯이 우리 마음자리가 가라앉으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타급생대로 익혔던 업식이 그러나 본민을 일으켜놓으면 어제 생각도 안 나고 당장 앞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이 앉았으면 생각이 많이 떠오른 것은 그런 증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그래. 소인배들은 막 괴롭거든. 좋은 일도 괴롭고 큰 일도 괴로워. 그래서 그걸 좀 번뇌를 이겨내라. 그래. 그러면 그걸 그럼 이기는 방법 중에 이 화두 방법이 있다. 그라. 그래. 이것이 무엇이고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말한 이 주인공 이것이 뭐냐. 그래. 아? 그 이름하여 그걸 마음이다 정신이다 뭐 부처다 하나님이다 하는데 그게 다 대명사여. 뭐 그알수 없는 것을 대풀했을 때 정신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도 잘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잘 되고, 또 어려움이 부딪혀도 희로애락에 그달림이 없고,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병도 없어져, 자동적으로. 병이란 제일 무서운 병이 걱정거짓병인데, 그런 게 없어져. 또 연나대행이 함부로 못 잡아가고, 여기서 다 도인이 나왔지, 글 배워서 도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거는 믿음을 도와주는 것 뿐이지, 에? 여기는 유무식 이 있어, 없고, 높고, 낮임도 없고, 부자 빈부처도 없는 게라이깨달으면는 뭐, 많이 알고, 또, 많이, 가지고,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 깨달으면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남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노소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 안 해서 안 되지.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걸 돌이켜봤을 때, 통일이 돼, 정신이죠. 예? 정신 통일이 될거 아니에요? 정신이 돼가지고 보면은, 정신 혼을 다 빼놓고 살아보면, 그러니까 어름하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늘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될수 있으면 말하지 말고, 좀 참아봐요. 오늘만이라도 좀. 집에 가서도 될수 있으면 말을 삼가고 우리 스님네들은 또, 그잘안 되니까, 앞에다 무건이다, 써놓고 지금 하는데, 그것도 잘안 돼가지고, 그냥 손짓, 발짓하고, 그게 다 말인데, 그래도 괜찮지. 솔직밟짓한겁 말한 것보다 나 표현하고 싶거든. 그점 그건 안하고 화도 챙겨 들으면 될 텐데 그게 참 어렵거든. 실제 한번 해봐요. 나도 어렵더라고. 말. 내가 오늘 말 안하고 공부해야지. 근데 또 옆에 말을 또 시킨다 또. 그럼 안하면 또안 한다고 할수 없고. 근데 뒤에는 말이 저절로 안 되더라고. 어? 저절로 그냥 무건이 돼. 아주 예를 쓰니까. 기에는 친구 이름도 저거 보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런 경기 오더라고 그 다음에 변제가 터지니까 이거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어디서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 전에 그 부산선생님 그러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변제가 쏟아지냐고 한참 밤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다 갇혀있던 저 새가 우리를 벗어날 때 창공을 나는 것과 뭐 다르겠습니까 좀말좀안 해보고 하다가 말해도 한방 없고 목무 속에 무분별이여, 눈으로 보되, 본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이정무성 절식이라, 귀로 듣되, 들은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 시비 도방하고, 단간 신불 자기하다, 분별 시비를 다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아 귀하라. 그게 네. 많이 아는 사람 별게 아니야, 또벼을 높은 사람 별게 아니고돈 많은 사람 별게 아니야, 그거 몇번하나 되냐, 그 엊그제 이기영 박사가 여기 왔길래 오늘 부인 보낸다 하더니 왔는가 모르지 틀림없이 보낸다 하더라고 아내하고 그저저 저 뭐야 아들하고 왔는데 근데 실제 그는 오실게고 막이저백명 수련대를 오는데 저 대구 부산 서울 이 구도에 백명오는 본인도 온다고 연락이 이제 8월 달에 왔는데 진지올 것을 그랬다고 그래 좋아해 음 한네시간을 그때 한시간 얘기했는데 그뭐 시도하고 또 그런 분은 내가 보니 아주 천진하고 고부도 많이 됐고 어? 거사지만은 참 우리 불교계 보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도 막 네? 얼른 말하더라 그냥 근데 나는 좀 그리 꼬집았는데도 화낼 줄 알았는데 싱글싱글 게 그래 좋아해 내가 진지고 거걸 그렇다고 지방에 보니 우리 불교가 이렇게 희망이 있는데 하고 좋아하시더라고 70노인인데 그렇게 일생을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냥 뭐 천지교 신자인데, 아주 그냥 우리 불교 해보니, 뭐, 뭐 자랑을 막늘어놓는데 뭐, 뭐, 자랑 안 해도 다 우리 불교 깊은 줄 알지만은, 그거는 천지교 신자한테가 자랑해야지, 에이? 우리가 그다 아는 거뭐 자랑할 거뭐 있어? 누가 보물 자랑할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포기하는 걸볼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이 돼야 된다 집안에서도 우선 남편한테 자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저 집은 불교를 믿으니까 모범이다 했을 때 그게 포교 아니요 응? 그래서 여기 있는 분만이라도 곳곳에 가서 그 걸음이 되고 소금이 됐을 때 등불이 됐을 때이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어또 오시는 분들이 아주 그먼 곳에서 서울, 부산, 이런 각체에서 어디 정기하 오셨는데 거듭내 한없이 내가 이 마음이 흐뭇할 때 우리 부처님 볼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정진해서 좋고 남이 봐서 좋고 이보다 더큰 보배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나는 이한 달에 한번 법회가 가장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여기 간전 우리 스님들도 이 보살, 거산들 그 보고 화내심이 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포교라 집에서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그, 하나라도, 둘은 몰라. 이렇게 모이면 정신이 벌써 땡겨. 기운은 네. 오늘 또이 법사단이 와가지고, 여기 훈기가 난다고 그래. 그 교도소 가서 크게그 포교하고 열심히 해가지고스님들 보니. 그래가지고, 날뭐 고문으로 주대했다 나는, 뭐고문을할거뭐 있어. 같이 나도 회원으로 하면 될 것은. 그래도 그 와서 뭐, 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고마운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회가 그 여기에 족하지 말고 가는 것마디 항상 그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되고 포교하단 말이에요. 남을 가리키는 자체가 법무 내 법무 수행이고, 또 그게 그 포교예요. 그 혹하시다가 잘 안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기탄없이 물으십시오 어? 묻되 우선 할수 있으면 아지 못할 줄알아그라뭘 알려고 하는 생각을 놓아버리면통한데 그게 참 어려울게요 어? 뭘 알라가거든 그것을 이해가 잘 안가실게요 뭐 알아야 뭐 놓지 뭐 가져야 놓지 가진 것이 없는데 뭘 놓으며 아는 것이 있어야 놓지 이렇게 생각할게요 벌레 사실 우리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그라 벌레 어? 다 갖춰져 있어 이 갇혀져 있는 소식을 스스로 그 터득하는 방법이 내가 무엇이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부르는 방법도 있고 어, 그러 소원도 이루어지거든 화두가 잘안 되거든 나. 그래서 저절로 입에서 나오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고 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 할 때는 이 포행을 도십시오 도랑을 서 돌면서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는 입에 염불한다고 참 묘한 위치가 그 가운데 있어 어? 그리고 그게 저절로 나올 때 화도하면 수합니다관세음보살 푸는 이름이 무엇인고 그 이목고요 당연히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인고 그것을 반복 했을 때 거기에서 묘한 위치가 있어 이도 말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위치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어? 관찰력이 빠르게 되고 판단력도 빠르고 일체 모든 것이 거기에서 갖춰져 그래서 관심일법이 종습증이라 마음을 관한 한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된다거라 에? 이걸 꼭 믿는데 안 믿어 안 믿는 데서 탈이 나는거예요 실제 한번 믿어봐 속아봐 열태 좀 속았는데 한번 속으면 어떠냐러라 그래서 이제 이대로 앉으면 좀그 비좁으니까 강, 방에 가서 널찍널찍하게 좀 면벽관심을 좀 해주시고 오늘 내가 법문은 좀 그만하고 단 하나 꼭 나는 듣고 싶고 좀뭐 묻고 싶었겠다 한번은 여기 남아 남고 아 내가 많이 그 들어서 이제는 귀로 안 들어도 실질적으로 내 챙길 만하다 하는 분이 요새 많이 있어 수준도 많이 높고 좀 수준 높은 분들은 저내방 옆에 가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앉고 또이큰 방에서도 하고 큰 방에는 우리 할머니들 좀 따뜻하니까 그또저뭐 무설전하고 이 방이 좀 많이 넓혀나서 어, 충분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좀 일어나요. 자, 자 일어나. 일어나고 늦게 꼭 물으실 분은 여기 좀 앉아요. 먹고 싶은 것도 그 참고 그 괴로움을 참았을 때 그걸 정진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관음 정진이나 용맹 정진이나 똑같은 말이라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뭐냐. 용맹경진이라는 것은 관음부사를 해서도 용맹경진이 될수 있고 참선을 해가지고도 용맹경진을 할수 있다거라 그 용맹경진이라는 것은 그 참선에서 하는 방법, 연불에서 하는 방법, 절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용맹심을 갖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명칭은 거기다가 무엇을 붙여도 된다거라 용맹경진은 에? 용맹경진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사업도 내가 용맹정진을 한다 그 사업을 위해서 혼신을 다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 용맹경진이란 말은 참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참선할 때는 에, 잠을 잘안 자고 제일 어려운 게 잠이거든 잠안 자고 공부하는 것을 흔히 용맹경진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앉아서 어 좌선 하면서 그, 드론 없지 않고 공부하고, 잠만자고 공부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응? 그래서 용맹정지라고. 용맹정지라는 건 참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근데 참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잠만자고 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 하는 것을 용맹정지라고 해요. 하루 이것 갖고 사실 용맹정지라고 붙이기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용맹정지라고 내가 그 해주냐? 우리 스님네들이 일주일 동안 잠만자고 버틴 것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들은. 왜? 우리는 늘 하던 것이니까 별게 아니지만, 아, 그 사업하시다, 온갖 번민 다 일으킨 데서 그차 타고, 어, 천리길 마다 고 와가지고 잠안 잔다는 것은 실제 우리 일주일 잠안자고부터더러워요 마음 내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고개가 죽어진 거지. 에? 어렵잖아요 한번 마음 내키고, 머리 겁을 내. 아이고, 그거 잠안잔 거, 야노. 어? 그거 가서 당장 깨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 안 해버려. 겁을 내요, 겁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절에, 부처님만 보면 겁이 난다네? 부처님 보고, 이제, 겁난 건 괜찮은데,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겁날 데가 있어. 지금 사천왕. 그저 그냥 칼 들고 있으니 겁이 나. 거기서부터 놀라기 시작하는데, 어, 아, 절여 들어오면 막 부처님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겁나다 보면 스님까지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그 내가 얘기해보니 스님 겁이 안 나는데, 나 사실 어렸을 때 겁이 많이 냈습니다. 이라더라고. 어디 차를 타나 어디 보면 어? 근데 왜 그러면 겁을 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대에못 하기 위해서 저렴 오면 우섭게 알고 그러면 안되거든 부모님을 우섭게 알아서는 안됩니다 선생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어렵게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가 되고 조심하는거예요 요새는 막 민주다 해가지고 이건 뭐 어려운게 아니라 우섭게 알아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한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는 엄격하게 기를 필요가 있어요 어?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자녀를 가르칠 때늘 매를 때렸길래 써요. 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수가 된 거예요. 어? 장교 커서. 그런데 하루는 울거든 매를 맞으면서, 그래, 너희놈, 이제 뭐 아파서 우나 하니까. 안 아픕니다. 근데 어, 안 아픈데 왜 우느냐? 그전에는 매를 때리면 아팠는데 요새는 매안 아픈 것 보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운이 다 됐는가 보다 싶으니까 내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참 효자제. 내가 <웃음> 사람대로 때려주는 면은 좋거든. 근데 나를 그래도 이렇게까지 교수를 돼서 훌륭한 사람 해준 거는 부모님 덕택인데. 에? 내가 이제 안 아프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기운이 다 돼간가 보다. 생각이 눈물 나는. 우리 효자도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자녀들이 잘못하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경책해 줘야 되는데. 그냥 풀어놔버리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뭐 요새 뭐 세대 차이라고 하고, 뭐, 우습게 알고. 이러니 뭐, 대모를 안 하나? 이게 좋은 일이야. 징조가 아니거든. 에? 우리가 초과 삼간에 살아도 참 인위에지가 뭔줄 알고, 부모가 소중한 줄 알고, 어이. 이웃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요새는 이제 물질이 극도로 발달하고, 인심은 수확해지고, 상하도 없어지고, 이래서야 되겠냐, 그나 집이 무너졌다고 그래,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는데 가정교육부터 잘해야 돼 한번 학교가서 이 사회 잘못 가르치게 해놓은 게 선생님들 아니냐고 랬더니 아, 아니 학교시간 8시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고 집에서 집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어? 실제 그것도 맞아 가정교육부터 잘못됐거든 부모들이 잘못해놓고 부모들이 화또쳐놓고 뭐 아들 보고 공부 잘하라고 우연 부모 그대로 본받을 텐데 에? 예를 들어서 그래 부모들은 두드려 싸워고 싸우고, 싸우고 그는데 아들이 볼거뭐 있어 불안하지 그래서 모든 어느 행동 하나하나를 과연 내가 자식에게 그본받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같아도 그렇게 잘 안되거든 그것도 런 감안해서 잘 해주십사합니다. 오늘 그 어느 부모님이 참 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같이 왔는 걸 보니 참참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 자녀들을 자극 그 혼신을 다해서 그리 됐건만 과연 그 아들이 얼마만큼 안하냐 지금 몰라 부모 품을 떠나서 고생해보고 그리고 부모 잃었을 때 아니면 부모가 됐을 때 알게 돼 근데 아주 바보 천치도 부모 잃고 보면 알아 그 다음 못난 놈은 부모가 돼서 알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부모 안 돼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부모님 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선 내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 갚는 길. 법증 효자다. 또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안심 효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주는 수순 효자. 또 철이 돼서 좋은 과일, 좋은 음식 보면 내가 부모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그 물질 효자. 나는 젊으니까 나는 먹겠지만 부모님을 내가 봉양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컸지만 맛있는 거 보면 부모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 되겠어. 옛날, 그래, 그런 말이 많, 많이 있지. 다섯 살 먹은 애가 감을 보고, 야, 이 그, 부모님을 드릴라 해서, 그, 먹지 않고 있는 걸 보고, 그런 말이 있죠. 반중 좋은 감이 고하도 보인하다. 유자 아니라도 품직하다만. 부모가 반길이 없으면 글러서라 하느라. 뒤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효자가, 그 부모가 그런 거 봐도 이제 부모가 가버리니까 효자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제사 잘 되려면, 우선 지할되려라고 하는, 밖에서. 그다고 우선, 자녀들 볼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따르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했는데, 본받을 게 뻔한 거아니요 그걸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게 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참사 하러 어 앉아보세요. 남편이 봐도 아내를 함부로 못합니다. 존경심이다. 아야야야 한다든가 억두한 짓한다든가 춤이나 지러 댕긴다든가 이러면그말하느라볼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 남이 헛밖에돈 벌어왔는데 억두한 짓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틈이나 한가하면 그런 거요. 바람 피고. 그래서 틈을 주지 말으라 그라. 사람마다 그런 기질이 다 있어 사실은. 네? 그래 공부하면 그래 돼버려 내가 그러니까 그 진실로. 참여하란 말. 내가 보니 그런 기질 있는 사람 여기 들어 여러 수익서에 지금 뭐. 내가 말안해 그렇지. 커만 있으면 그런 데 가버리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다만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 싶어서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다 좀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그래도 골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지. 그런 사람은 여기 얻어 못해. 그런 기질이 약해서 그래도 그런 거지. 공부하라고 그래야 된다 말. 당업생들 그래 왔어. 없이 그. 이 공부 이제부터는 순반만 하시면죽는데 예? 내가 나머지 생은 내가 공부하다가 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가 뭐냐 내가 나 찾는 공부 참여하고좀참여를 해야돼 내가 잘못했고 참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정을 좀 억제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좀 가져올 때 무슨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점검해보자 거나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 물질효자 사후효자인데 사후에는 죄도 지내주고 또 좋은 데만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욕되게 에서는안 된단 말이야